고양이 등 운동시킬 밧줄이다. 세제 섬유유연제 9.5 대 1로 섞어서 조물조물 해준 다음 몇시간 불려준다. 몇시간 지난 후 밧줄에 독소가 좀 빠졌을거다. 끄집어내서 그 다시 한번 던져준다. 좀더 시간이 지난 후 깨끗이 물로 씻어준다. 보일러 켜서 바짝 말린다. 고양이 등 운동을 도와줄 나무도 깨끗이 씻어준다. 고양이의 의사를 물어본다. 아니 운동 좀 해야 한다고. 왜? 연락만 그래. 이거 가지고 이제 니 턱걸이 해야 되거든.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인다. 고양이 밧줄을 건다. 버었다 안정성 검사를 해본다. 튼튼하다. 나무선반을 설치하다 갈뻔했 설치했다. 고양아 턱걸이 당겨라. 등으로 당겨라. 팔 쓰지 말고. 나도 당길게. 손좀 닦고. 상체가 왜 이렇게 기냐. 왜요? 이제 단백질 섭취하러 가자. 내려온다. 음.. 아 아프다.